어 맞느라고 안전지라고 아 얘기했어 랭이랑 나는 지금 술을 아, 얼마큼 아, 먹었습니까? 오나오나가 어, 어허. 어, 어허. 어허. 어, 누구야? 야 빨리 다야딸는야 맛있어 어, 음, 음, 음, 음. 아직 안했어 음. 오늘 왠지 <웃음> 조용해나도 예쁘게 새빨이 새빨이 새빨이 해봐 <웃음> 이 근데 내가 여기 지 빨리. 안 보여. 내가 이쪽에서 얘를 안 보여. 맨날 하고 전에 저 저런 걸 알아보고 셋이 옆에 앉을 거 아니야. 아, 야! <Nashua> 진짜 틀리다. 희망아, 맘에 들어? 내가 고마운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 예쁜 정화. 내내그 소리 리 진짜. 진나 그냥. 그날 가 없었어. 가없었나가 없었어. 나 편의가 없었어. 나 편의가 없나편의나가나가 어. 어? 이쪽 어, 야. 야, 근데 봤어. 원래 눈썹이기 가지고 내가 원래 때화도 있지? 붙여 놓은 거같가 있어. 있어. 있어. 처음에를 조금 그래.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얘난 너무 나는 아무 아무도니 어때요 한마디 하세요 좋아요 아, 불편하세요 근데 지금 제가 생전 처음 이거 눈치 눈치 눈치 눈치 <웃음> 인터뷰 하나요, 네. 안 붙여봤어요 결혼할 때도요 안 붙였었거든요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아 근데 처음으로 붙였는데 그렇죠? 너무, 어. 예, 너무 지금 예뻐요. 뭔가 눈꺼비 끼고 왔다 눈이 좀무겁우요이 같이 지금 뭔가가 적응하세요 어, 알겠죠? 예뻐질래요 네, 적응하셔야 예, 돼요 예. 어, 최진이 형한테 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다음에남 펴줬는데 니까 이제는 정신이 나다 야! 나! 그니가져가고 왜? 내가, 야, 내가 얘한테, 영경아, 내가 어떻게, 얘한테 딱 한마디를 해서, 야, 너 아줌마들 누가 한 번씩만 붙여주면 안 돼. 딱 한마디 내가 갖고 왔네. 어, 오늘 나를 안 붙여주더라고. 진짜 감사합니다. 잘했하니겠다힘이겠다 수의 어, 리좀 많이 붙여줘야지. 야, 지들은다 하고, 야, 그 영경이가 나오고, 나보고 영경이가 나보고 김치 이고가래 <웃음> 이런 나쁜 집애가시라고. <집에> 원래 <웃음> 이 이잖아. 너네 오늘 눈썹 붙여줬잖아. 너무 조그만 거 아니야? 니네 오늘 눈썹 붙여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한다 까 좀, 까 시작 다다다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리는 하지마 우리는 못해 우리는 못이야 왜다 그래? 안 되는다. 안다다다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깜빡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이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이뻐요 우리 따다다가 잘안 돼요 나 눈썹 붙였어요 나나나나나다다나나나진이나나나나요나나 없다고 안나여줬어요나나눈썹나나나나나나나눈나나나나나나